괜나요누구까요 하나, <웃음> <요. 웃음> 하나 둘셋 짠! 안녕! 안녕하세요 투진입니다 투진 주진. 정식으로 인사해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희진 현진입니다 오시고 계신가요? 들어오고 계세요? 오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이 도착했네요 아, 네 빨리 들어오세요 오 대박 오 어, 어떻게 어 봐? 오! 오막막 들어오고 계세요 신기해 핫도 트도 엄청 많아요 짱이다 오. 저희가 이렇게 딱 교복을 입고 오늘 V LIVE를 하고 있죠 오늘 무슨 날이었죠? 오늘 어. 아, 졸업식이요 그렇죠 오늘 드디어 저희 스무 살이 됐어요. 아 오늘 스무 살이 된건 아니죠. <웃음> 오늘 스무 살이 된건 아니지만 오늘 졸업을 했어요. 저희가 드디어. 와우. 어떠신가요? 아, 저요? 어, 어 저는 뭔가 그냥 홀가분한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네. 그런 런같습습다다 네. 아쉽기도 한데 맞아요 그래도 저는 뭔가 고등학교 그 생활을 3년을 잘 보낸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네 렇습니다순살순살 소리 질러! 아저희야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약간 좀 평소랑은 좀 다른 데잖아요 그렇죠 <웃음> 여기가 바로 어디 까요 두두두두두 <웃음> 저희 숙소예요 숙소예요 여기가 근데 저희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 쇼파 앞에 저희가 약간 낮은 협탁이 있거든요? 원래 거기다가 이제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 각?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식탁을 저희가 원래 부엌에서 가져온 이.. 이거 솔직히 식탁도 아니죠? 이거 서랍이에요 서랍 <웃음> 그래서 여기 밑에를 <웃음> 봤습니다 <이들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밑에 열어보면은 <웃음> 시리얼 시리얼 <웃음> <Yeah>. 시리얼 이게 <웃음> 이렇게 이달의 생 여기 찹쌀 보딱 믹스 <웃음> 이걸 예, 만나보실 수 있고 이렇게 생생한 이달라에서의 뭐야 이건 또 뭐야? 돼, 내 간식이야 내 간식이야 아니야 이거 너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거 간식이야 안돼안돼 진돌이 이거 진솔언니의 이런 녹차잼도 만나볼 수 있고요 이런 저희의 진짜 숙소, 리얼 숙소 생중계예요 저희 지금 맞습니다 숙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식 끝나고 가족들도 만나 뵙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숙소로 왔어요 뭐 먹었어? 나 초밥이랑 회랑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짱만 있었어요. 뭐 어. 먹었어요? 전 고기 한 3인분 먹고 온것 같아요. <웃음> 삼겹살? 네. 와, 네, 되게 많이 먹고 왔어요. 아무튼 삼겹살 볶음밥 먹어줘야 되는데 네, 배가 먹고 싶었어요. 저는 <웃음> 아, 우리 어색하지 않지? 아니 이런 게더 어색해. <웃음> 이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웃음> 저희 되게 브이브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네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네 저희 좀 땀이 나네요 졸업식 때 되게 근데 뭔가 졸업식 너무 정신없이 훅훅 지나가가지고 너무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졸업식 뭔가 좀 느끼고 싶었는데 맞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 숙소 소파가 멋지대요 와우 그엽단내 잔머리 맞았나요? 뭐야 잔머을 정리하세요, 이진씨 <웃음> 어... 나 잔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네. 축하한 메시지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있어요 음. 졸업 축하해, 뭐 어,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네데요 음,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우리 학교 같이 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음. 뭐가 있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친구가 제가 학교에 잘못 나오니까 저 대신 약간 뭐 숙제를 도와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저를 챙겨줬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래서그 그런 기억이 감동적이네요 네 감동적이고 많이 남습니다 난 그거 기억난다 그 뭐지? 연습생 때였나? 아 연습생 때였어요 얘가 연습실에서 현대무용을 하겠다고 <웃음> 기억나? 현대무용 자기가 해보겠다고막 이러면서 막 춤추다가 다리를 뼈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아 걔가래.. 얘가.. 걔가 그래서.. 걔가 그래서 그때.. 뭐..다리 뭐 뭐금 갔었나? 뭐..깁스 네.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살짝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학교가 약간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업고 내려온 적 있어요 기억 나? 어.. 내가 너무 업고 내려온 적있어 나 그때 진짜 그게 <웃음> 몇년 전이야 진짜? 고1때고1때고1때였어 <웃음> 때,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무슨 박수야 나1대9상대요네 <웃음> <웃음> 와우 댓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프지 말래요 네 저는 지금 충분히 건강하고요 91대 91대 91대 91대 이1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맞아요, <웃음> 네. 맞아요. 그리고 현진이가 진짜 엄청 체력도 좋고 건강해서 저희 교실이 7층이거든요? 지금 고3, 3학년 때 7층이었어요 둘다 교실이 계단으로 다녔어요 항상 저는 엘리베이터 꼭 탔거든요 항상 계단으로 다녔어요 현진이는 그 7층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계단이 근데 항상 현진이 계단으로 다니고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 탔어요 잘했어 응한 네. 10분 걸렸는데 그계단이리 근데 난그 10분 기다리면서도 엘리베이터 꼭 탔어 맞아요 멋있는 희진 양네 올해 둘의 소원은? 올해 두의 소원? 네 소원? <웃음> 너소원 뭐야? 마이 소원? Uh. 음 소원 저는 소원이라기보다는 소망? 소망이죠 소망은 약간 저희 멤버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음. 네, 무엇보다 저는 솔직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요하죠, 진짜. 제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나는, 저는요 소원, 음 나, 저도 일단 음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뭔가 많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말은? 음. 음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아무래도 8월에 완전체를 해서 하이하이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연도는 이제 저희가 컴백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맞아요 네, 네. 어.. 아나또 질문하고 싶은 게 음. 있는데 스무살 된 느낌 스무살에 된 느낌? 아니 사실 뭔가 생각보다 뭔가 나는 되게 별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끝에 음! 난 아니야 왜난 느낌 있었어 어떤 느낌 아뭔가 예물의 이상 네 저는 일단 저는 뭔가 스무 살이 되면서 되게 저에 대해서 좀되돌아왔던것 같아요 네 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후회됐던 점이나 뭐 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많이 안 살았지만 살면서 좀 어 잘한 점 이런 것들 되돌아보면서 음. 앞으로는 뭐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점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음. 네,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가 되었죠, 여러분?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직 스무 살이니까요, 청춘이니까. 스무 네, 살? 20살? 저는 스무 살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작 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댓글 소통 좀 해볼까요, 저희? 네. 와우! 멍멍. 아이고,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왜? 멍멍이야. 어, 가... 멍멍이야, 고양이? 같은 소리 를 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텐트님, 어른이래요. 헉? 어른이요? 나왜 자꾸 머리가. 헉? 투진아트 해주세요. 투진아트투진아트 어, 투진아트 해드릴게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시만요. 네. 트윈하트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잠깐 나.. 내가 밑에 아니었어? 내가 밑에였어 아 그래? <웃음> 김치 오랜만이죠 <웃음> 네 이런게 바로 트윈하트죠 네네 졸업하는.. 이제 졸업하면서 멤버들이 저희한테 해준 말도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궁.. 따로 해준 말 있어요? 큰 그, 네 오늘 일단 같이 왔던 멤버들 중에 비비언니, 리버언니, 진솔언니 진솔 네 이렇게 세분 언니가 저희한테 세분 언니 네축하해준 축하해 축하한다고? 아, 긴장, 긴장했어? 축하해. 긴장했어? 어나소깜나 지금 네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네 응, 맞아요 안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긴장 풀고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아, 너 때문에 까먹었어. <웃음> <웃음> 무슨 이기 하고 있어? 그리 <웃음> 멤버들 축하 메시지 말. 아 네네. <웃음> 아그 네. 축하한다고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다른 멤버들도 아 그리고 일단 다른 멤버들도 되게 오고 싶어 했었죠. 맞죠? 막, 막 여진이도 막아 언니들 졸업식 가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엄청 막 자기하고 하슬 언니도 아 내가 못 가다니. 막 이러면서 막 <웃음> 그러고 되게 1 2명다 왔으면. 10명 다 왔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3명만 멋있지만.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희 막내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막내들 아 그렇죠 요지. 3명만 남아있어요 맞아 요진이랑 최리랑 혜주 응. 올리비아 혜까지 응. 크... 그래서 동생들 졸업식 가고 싶어요 응. 내가 가고 싶어요 그냥 도시락을 싸줄거야 수능날, 수능날 쏴줘. 아, 어. 수능날에? <웃음> 아, 졸업식 날에도 쏴주고, 수능날에도 쏴주면 되지. 아니, 한 번만 쏴줘. 아, 그래. 그래, <웃음> 힘드니까. 응, 그래요. 자. 네. 댓글 보는데. 네. 네. 컴백 스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컴백 스포?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네. 네, 새해 뭐 했어요? 새해요? 새해 뭐했지 새해 멤버들이랑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헉, 맞다. 네, 멤버들이랑. 기억도 안 나요. 며칠 안 되지 않았나? 7일 전인데? 그래 갑자기 음. 응. 뭐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나서. 맞아요. <웃음> 그랬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항상 가족같이 항상 곁에 붙어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유, 갑자기 보게 해. 진짜 가래. 아유, 너무. <웃음> 네. 학교! 진짜. 진짜. 진짜. 장짜어 아니 긴장 너무 무장장을하하있 있었어. 장장이아짜 <웃음> 이럴 때 빨리 넘어가야 돼. 네. 학교 학교, 학교 매점에서 뭐 먹은 적 있어요? 애들 아 학교 매점이요? 아저 학교 매점 너 그거 알잖아. <웃음> 아이고. 네 저는 학교 매점에서 제일 맛있었던 빵이 있는데요. 맞아. <웃음> 마스터 마스타 뭔 빵이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약간 그, 아니야? 그 치즈 그 하얀 색깔 그 가루 어져 아, 있는거 에어 에어 크림 어. 에어 크림 에어 크림 에어 크림 에어 빵이 있는데 크림 에어 아난 그거 들러뒀네 퍽퍽하지 않아? 아니 완전 부드러운데?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스렌지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둘디 <웃음> 네, 웃지 말고 둘다 이제 그만 웃자 우리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마스터빵 맛있었어요 그거 안에 치즈 들어가 있는 빵인데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맛있어요. 그거. 네. 네, 네, 마스터, 빵, 빵, 빵, 응. 빵. <웃음> 댓글에 정말 많은 것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우, 거의 뭐빵 이모티콘이랑 뭐 와우밖에 거의 없는데. <웃음> 아 학교 통학하는 건안 힘들었어?라고 하는데 안 힘들었나요? 학교 통학하는 거는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스케줄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막 출석체크만 하고 오는 경우들도 이제 많았잖아요 그럴 때 이상하게 되게 많이 막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가 오히려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몰라요 아네 그렇군요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다음, 다음 질문은 <웃음> 어, 세상에서 가장 친한 포즈를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포즈? 세상에서 가장 친한 포즈? 세상에서 와, 이게 정말 어려운 그 말인데요 세상에서 라는 말이 정말 무거운 말이죠 네 <웃음> 세상에서 가장 친한 부분 하나 둘셋 하면은 어. 어. 서로 한번 해보자 어 그래 응. 너 하나 해나둘 할게 너셋해 하나 둘셋네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숙소 <웃음> 공개 희진이가 이래요 저를 막 피하고 무슨 소리야 아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막 졸업하지 말라고 투진 졸업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1년 더 다니고 싶었어요 정말? 네, <웃음> 네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젠가 게임을, 아, 아 저희가 맞아요. 젠가 <웃음> 아. <웃음> 게임이 뭐예요? 저희가 게임을,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웃음> 지금 뭔가 진행이 되게 뭔가 쑥쑥 되는 기분인데, 그잖아요. 네. 지금 뭔가 v, v, V앱이 되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기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웃음> 네, 젠가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어, 나그 설명 좀 어, 해도 나 게임 잘 몰라. 아, 그래? 음. 그래. 젠가 있잖아요. 그걸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뽑는 거. 아 그거 알지? 알지 알지. 하는데 근데 그 규칙을 되게 여러 가지 있지 않아? 규칙 막 이렇게 무조건 한 손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무조건 첫 번째 고른 거 이렇게 만진 거만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거. 그런 룰이 정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어가라드를 한번 다하자 그리고 네. 음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순서를 정한 다음에 이젠가에는 저희가 미션이 있어 있어요음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 이거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벌칙이 있어요 응. 재밌죠 게임은 그렇죠 그렇죠 그 벌칙이 어떤 벌칙인지는 몰라요 네 저는 안 걸릴 거니까 상관없이 네 빨리 게임을 해볼까요? 네네 <웃음> 와우 이거 재밌는 게임이네요 조이 팀벌 프리미엄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이 어떻게, 어떻 이거 맞아 어떻게, 어게어떻아니게어아니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게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어어어어어 잠깐만 이게 아, 뭐야? 아, 아, 아,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잠깐만. 다시 넣어줘 빨리. 아니 이거 어떻게 넣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 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좀하고 잠깐만요. 대공사. 잠 매스. 매스 매스. 야 이거 벌칙이 보이는데 벌칙 보지 마. 아 벌칙이래 미션. 어? 부족한데? 나머지 두 개. 아 김현진 진짜. 흔들어 흔들어 흔들 빨리 흔들어. 흔들어 뭐, <웃음> 나머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없어. 한개 없이 어디 갔어. 한개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아어디 밀지, 밀지 이거 밀면 안 돼. 이거 밀면 안 아니, <웃음> 으, 으, 으, 이거. 이 <웃음> <으, 웃음> 잡고 있어봐 이거 아, 이거. 이라 이거, 이거. 오늘 되게. 아거 이거. 총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빼 어? 어떻게 빼이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이 빼지... 아. 이거. 이서 이거. 이렇게거지아 잠깐만 아잠깐이 뭐야? 이게 밑에가 있네. 아잠깐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웃음> 이거 <이게> 너무 잠깐만요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진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진행이 약간 아니 할수 있... 불... 너 여기 잡고 있어 봐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여기 잡고 있어 안, 안 빠지게 이렇게 잡고 있어 봐 우리 약간 우리 지금 더맨더머 같아 잠깐만 네? 그... 도움을 찬스를 잠깐 네. 요청하겠습니다 네 언니 찬스? 죄송합니다. 여러분 댓글 댓글 잠깐만. 할수 있어. <웃음> 다시 뒤집어 반대로요. 빨간 쪽으로 눕혀요. <웃음> 아이고. 아유, 갑자기 식은 땀이 막 난다. <웃음> 저희 난장판이에요. <웃음> 아이고 오늘 안에 젠가 할수 있을까요? 저희. 할수 있죠. 지금 하나씩 쌓고 계세요. 저희 때문에 <웃음> 다시 쌓고 계세요. 아예. 할수 있어요 저희 네 저희 할수있어요 네. 어이구 자자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좀 재밌는 거 해볼까요? 네뭐뭐어떤거요 재밌는 네. 거 재밌는 거요? 끝말잇기? 끝말잇기? 어 러브터 그래 그래 V... 아아 그래 I am God. 아 아니 아니 끝말잇기라며 어 아니 끝말잇기라며 그... <웃음> <웃음> 종이 컵 컵홀더 더블 영하지 말자 <웃음> 됐어 그럼 아이그라 다자그 뭔데 아이두 명이서 할수 있는 거? 어어자 생각이 듭니다 와 생각 왔어요 그 사이에 타이밍 생 왔어요 증가가가 왔어요 이리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위로 끄면 겠습니다아 <웃음> 네, 드디어 아, 드디어 <웃음> 네, 드디어 증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앞으로좀 가까이 가서 네, 사실 그러면 어, 네 네, 자 네, 제가 잔머리가 가위가보로 해야 되죠 네. 안, 어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게꼭 하면 이겨 무조건 이겨안 내면 증가 가위가위 보 어. 네, 그렇습니다 오, 오늘 우리 정말 우리 앞으로 잘될 건가 봐 우리 이렇게 힘든 일이 막 생기고 그럼 앞으로 정말 잘될 건가 봐오 약간 <웃음> 자, 미션 따뜻하게 멤버 안아주기 <웃음> 네 이거 위로 쌓는 거예요? 옆에다가 보면 된다고 합니다 <웃음> 자 준비 됐어 나는 다시요 위로 써, 쌓아요 네. <웃음> 언제 안아주나요? 네. 네. 어. 아, 한번 되면은 그거 뽑아야 돼. 어. 잘하네. 하, 추하트. 네. 네. 카메라 보고 해 주세요. 좋아요. 하. 자. 어. 행복. 네. 잘했습니다. 아주 귀엽네요. 어, 잠깐만. 윙크하기. 윙크하기. 이거 글씨 보여요? 윙크하기. 쇼? 이거 막, 막사. 어, 이거 힌트 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가?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위로 또썼아 윙크 안 했어, 나 아직? 아, 아, 아, 쏘리, 써. 쏘리. 윙. 윙. 윙, 스프인가요 그...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다시만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시만이현시 진!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다시시작 현! 현재 나는 잠시만요. <웃음> <뭔가 불안한데? 웃음> 진. 진진, 투진, 브이앱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하세요. 네. 위틀 공략하겠어. 헉! 루나로 이행시. 네, 응, 움띠어줘. 음. 준비됐나요? 응. 어. 루! 루나! 나. 나가짱! 다음! 다 아, 반응해줘. 나 <웃음> 해줬잖아. 뭘 하는지 못 들었어요. 아, 누나. 누나. 어. 나가 짱. 그 뭐야? 네. 내가 갔죠. 알았어. 가. <웃음> 봅시다 정말 민망하고만. 야 아까 위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반칙. 반칙이야. 이요 저기 안빠 안돼 안돼 안돼. 양손 쓰기 없어. 아 양손 쓰기 있어. 아,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그래 이만 상징 동물 표현하기 쉬었네요 갑니다 아, 뭐야? 무슨 준비 동작이야? 어? 약간 다른 동물이 있는데? 자, 하세요 아. 나도 그럼 양손 쓴다 안돼나 한번만 썼어 나도 한번만 썼어 어어 어. 지금 지금 지금 여기서 빼야 돼 이제 양순아 나 이제 안 썼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 이 화면은 정지화면이 아닙니다 야 너무 쉽게 남아줬다 나 진짜 야 너무 어려운 것만 골라긴 한가봐 여러분 제가 말해줘 제가 어차피 벌칙 저안 한다고 네나 이런 사람이야 벌칙 네, 뽑으세요 이디씨 초반에 그냥 쉽게 갈걸 그랬나봐요 어 어떡해 몰라 몰라 나 지금 약간 글씨가 글씨가. 3년 후. 어, 문 네. 어? 어. 뭔데, 제 생각보다 쉬운데요? 뭔데? 따로 5분간 상대방에게 잼잼말 쓰기. 오. 생각보다 쉬운데요? 좋은데? 근데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네. 설경 되는 거잖아요. 응, 맞아. <웃음> 어, 뭔지? <웃음> 자, 지금 몇 시야? 잠깐만, 5분간이니. 아, 몇 시에요? 얘 <웃음> 예, 반말했어요. 아니, 이거. 혼잣말이잖아요. 아닌데, 혼자 말이잖아요. 얘 예, 반말했어요. 혼잣말이잖아요. 지금 몇 시죠? 26분입니다. 그러면은 31분까지 제가 현진 씨에게 진든 말을 쓸게요. 그래, 네. 잘 쓰네. 아 이게 이렇게 막 사, 이렇게 막 싸우면 방금 방금 야하고 있어요. <웃음> 여러분 이렇게 막 이거 어, 어떻게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막 싸우면 어떻게요? 어찌 어기면 어떻게 해요? 벌칙이 어기면 벌칙이 벌칙이 벌이 아니 예쁘게 고벌 쏘고 아니 예쁘게 싸주셔야죠. 자 벌칙을 어겼으니까 아니 게임을 할수 있게 예쁘게 싸주셔야죠. 자 이제 사투리로 그럼 사투리로 무슨... 존댓말 쓰기. 벌써 사투리. 사투리! 인정해, 솔직히. 무슨 소리? 사투리로 벌, 그 존댓말 써야 돼. 사투리를! 사투리로 존댓말을 어떻게 써요? 할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시작! 말을 안 하면 이 VAB 재미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눈산뿐이시거든요. 그럼, 충남, 충남 사투리로 갈까요? 네. 충남 사투리로 갈까요? 음. 그리요. 존나 말해, 얘더안 써. 아이 혼자. <웃음> 얘 그냥 벌칙할 생각이 없어 보이데 그리요. 그래, 아니, 아빠 말투만 따라가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네. <웃음> <웃음> 여러분. 어렵네요. 뭘? 어렵다. 야 하나 없는데요? 또 어디로 사라졌어? 헉? 귀신 어? 집에 갔나봐. 지금 너무 웃긴 게 하나 찾으려고 매니저님께서 <웃음> 바닥에 거의 스파이더맨처럼 어떻게 지금 팔 밑에 있대 매니저님 한세 분이서 지금 바닥에 <웃음> <웃음> 이 천가 하나 때문에. 어떻해요? 한옷 발밑에 발밑에 발밑에 없어요. 게 어디? 없 어, 없어요. 어디 갔죠? 어디요? <웃음> 어디요? 어디요? 어디 <발> 발밑에요? 어디요? 어디요? <웃음> 여러분 <웃음> ASMR 소리 안 들리시는가요? 지금 매니저님께서 발밑에 <웃음> 제 발밑에요. 책상 밑에요. 책상 밑에요. <웃음> 아이 하영이 따입니다. 찾았다 네, 댓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얘들아, <웃음> 잘못 사왔어 잘못 사왔어? 잘못, 잘못 사왔대요 잘못 사왔어요 제가 잘못 사왔어요 잘못 사왔어요, 잘못 사왔어 뭐, 뭐, 어떻게 잘못 사온거지? 돌려요? 돌려요? 아, 야! 아, 현진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미스가 나네. 아. 이렇게. 완벽해. 음, 시작해볼까요? 다시? 나. <웃음> 안내란 친거 가이, 가이, 보라돌이, 두비. 나. 나. <웃음> 애교 3종 <산동> 세트. 되게 <웃음> 잘하는 거잖아. 그쵸. 응. <웃음> 첫 번째 감각. 첫번째, 음, 물다 마셨죠 <웃음> 두번째 갑니다 콩돌이 네. 너무 귀여워 세번째 갑니다 <웃음> 엄청 냄났나잖아 <웃음> 무슨 대사야? 이 동네. 얘네 문네 울나 누나 누나 눈아 눈아 눈아 눈아 눈아 눈네 눈아 눈아 눈아 눈아 눈아 눈아 눈아 눈아 눈아 눈아 눈아 아유. 엄청 네모났잖아 <웃음> <웃음> <웃음> 자, 빨리 보세요. <웃음> 아유, 민망하네 아, 너무 왜 이렇게 더 쉬운구만 걸려. 곧받침!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세요가 네. 이거 쟁가 치면 이제 벌칙이 돼 <웃음> 눈에 경량 왔어요 <맞았어요. 웃음> 네 됐습니다 보세요 네. 이게 딱 보면 뭔가 쉽게 뽑힐 것 같은 애들이 딱 <웃음> 보인단 말이죠 <웃음> 메이눈으로 스캔을 한다 얘다 빠바바바 <웃음> 빠바바바 바바바바 Baba 바 a b a b a b 게 Baba Baba Baba b a b 아니 a b a Baba 이 a 원래 이런 거확 b 는 b a 지 a b a Baba Baba Baba b 야 b a Baba Baba Baba b a b 나 진짜 나못 믿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확 빼가지고 넘어지면 벌칙 네가 볼게 아니 그건 아니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자한 아니, 번만 제발 나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이거 원래 이런 건확 빼야 되고확 그러니까 치는. 이거 그탁 치는 거탁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그냥 확 빼버려. <웃음> 이거 왜 잠깐. 전... <웃음> 아니야 나 진짜로. 아 아니 이렇게 이게 아니야 손잡 손 그러면 안 돼. 아니 나 지금 감 잡았어. 어. 나감 잡았어. 어 하냐 봐봐 그냥 지 어, 아, 한번 믿어 한번 아! <웃음> 아 미안해 봐봐 내말 믿어봐 저 패스인 거죠? 내가 패스지, 내가 뽑았는데 아니구나. <웃음> 어떡 하죠? 이거 이거 판정 판정해주세요. 판정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댓글 댓글 보고 댓글 너가... 댓글 판정단이요? 댓글 댓글 판정당 하겠습니다. <웃음>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야근 이게 지금 방금 방금 너가 아 내가 지금 건드렸었던 게 패스였던 거야? 응. 음. 근데 그러면은 다시 하자 깔끔하게 괜찮지? 응나 어차피 나이기자신 있어. 그러다. <웃음> <웃음> I'm so cool. <웃음> 너도 빨리 일해. <웃음> 알았어. 오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벌칙 조항들이 <웃음> 있는지. <요즘 웃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네. 놀라지 않으셨죠? 네 이렇게. 근데 나, 제가, 괜찮아? 나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좀안 괜찮지만 괜찮은 척하면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전 괜찮아요 여러분 전 괜찮아요 내가 야, 야,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너를 너무 세게 때려버렸는데 <웃음> 근데 그거 알아? 또한게 없어 어디 갔어 이거 뭐 젠가 t t i 스파이더맨 <웃음> 스파이더맨 a n s p i 다젠가가 a n I t 만 살아도 t h 아너 젠가 아다 o 았다 슈퍼미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영웅 스파이더맨 <웃음> 박수 박 o g I'm 줘 감사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가야 o 데 아. 아이. 그래요공평하게가위바위보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웃음> 지금 하세요안녕이요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 내면 진거 가위위보 <웃음> 최근 자신의 TMI 한 가지? too m u c i t m i 최근 최근이죠 응, 최근 최근 저 아까 고기 먹고 게임했어요 그 펌프 그그스텝아저 펌프? 네, 그거 엄청 잘하거든요 고수예요 <웃음> 네 고수 잘 드세요 아니요 어. 네빨 하세요 난 좋아하는데 저는 향신료 못 먹어요. 나좀또 아, 느낌이 좋지만 아우, 매니저 님왜손 흔들고 계세요? 아. 잘 가요 나왜 그러지? 젠가는 저랑 인연이 아닌가봐요 와우 아니, 벌칙 준비하지 마세요! <웃음> 저 벌칙 안 받아요 와우 희진아 파이팅 하네 파이팅! 파이팅! 할수 있다! 잠깐 나걸렸었지아어 h 어, 나 이거 진짜 안 g 져 근데 희 g 가 정말 게임 못해요. 근데 g 그 게임이랑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f 도 게임을 잘못해 가지고 이 미세한 g 림이보이시나요 g 가 i 가가 t i n g f i g h t i n 가 f i 가 h t i n 이 원래 이렇게 붕도 있으. 있을... 드디어. 웬일? 카메라와 우츠 아이 컨택. 자, 여러분 심쿵하실 준비 되, 되셨나요? <웃음> 네. 자, 갑니다. 네. 됐나요? 보이나요? 하나 둘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우! 1 0청해주네요 네, 짜세요. 네. 약간 뭔가 나 때문에 젠가가 되게 천천히. 오, 야, 왜 이렇게 잘해? 매력 어필 5초. 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아, 나 카운트다운 하고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제가 카운트하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네 뽑으세요 네. 네. 어. <웃음> <웃음> <웃음> 매력어필 <없길, 웃음> 워죠어 <워처>. 뭐야 <웃음> 카운트 다음 할거야? 응. 원, 투, 파이프 나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나? <웃음> 자, 하나, 둘, 셋 아니, 카운트다운 왜안 해? 아, 하나, 둘, 아, 잠깐만! 셋, 아니, <웃음> 아니, 아, 니아 진짜 안해 아, 내가 제대로 해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이젠가가 은근히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이야. 봐봐. 이런 거의 경우 응. 한 번에 그냥 톡 쳐서 오! 이런 마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 무반주 댄스의 마술인데요. 와, 너 근데 진짜 진짜 잘한다. 어떻게 그래? 제가 게임 진짜 잘해요. 제가 네아이 게임 쪽으로 갔어야 되나? <웃음> 그래서 네. 무반주 댄스 한번 보실까요? 네, 무반주 댄스는 제가 일어날 수 없으니 앉아서 하겠습니다. 무반주 댄스 얼마나 하는 거죠? 근데 yeah. 대충 뭐아저 그거 할게요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둘, 둘, 둘, 둘, 둘, 둘, yeah.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넌더더더더더 시시기 하죠 안 와우 와우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 <웃음> 네 희진 씨 뽑으세요. 나 근데 막할것 같아서 저는 저는 그냥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와. 와. <웃음> 건, 안 건드렸어요. 안안건 건드렸어요. 알겠어. <웃음> 안 봐줘 <빠져>, 안 봐줘. <웃음> 어. 아 <웃음> 오빠 잘 빠졌다 잘 봤어. <웃음> 캡처 타임 5 초. 어, 5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유지 않아요? 어, 뭐 자유하세요. 뭐전화 아니니까 뭐. <웃음> 네. 다음 오나 싸움에서 넘어질 것 같아 나는. 조심 조심 조심. 야. 뭘 봐? <웃음> 아 카운트다운 해주는 거 아니었어? 아네 그냥 해드릴게요 하나 둘셋 <웃음> 괜찮으셨죠? <웃음> <웃음> 자 그럼 다음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경우 뭐 그냥 <웃음> 자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예요 벌칙에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제가 만약에 뽑은게 패스라면 이 패스는 그 패스가 아니죠 여러분 음. 카메라 보셨나요? 아이 패스는 그 패스가 아니래요 아니요? 그이패스예요 도리도리 하십니다 그니까 요 미션을 패스를 하시는거죠? 요 멀찍을 패스하는건 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렇습니다 제가 네, 겸손했네요 왜겸손네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열심히 웃음> 하겠습니다 음. 네, 저는 하나, 둘, 두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올 것이 왔구나 뮤지컬 톤으로 이야기하기 자, 시금지요 지금. 지금. 지금. 지지않았네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정해 지금. 뮤지컬이란 연기해도 돼요 연기해도 돼난잘 모르겠어 이게 뭔지 <놀람> 죄송합니다 어 뮤지컬 톤으로 해주세요 딱 봐 주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게 뭐 현진이가 생각하는 뮤지컬 톤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맞아요. 이렇게 젠가 게임이 마무리가 돼도 뮤지컬 톤으로 48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젠가 게임은 이렇게 현진이의 뮤지컬 톤 벌칙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한번 댓글을 볼까요? 아. 와. 소프라노, 아니 저 그건 성악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헷갈렸네요 애용이 말수가 줄어드는 중 <웃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말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너 설마 모르니 알아 그러니 만 올리면 뮤직 컬텐츠 정확하게 뭘까 네. 정말, 정말 모르겠어요. <웃음> 오. 아야야야. 오, 나 댓글 막나막 막 빨리빨리 보내겠어. <웃음> 와우! 저 뮤지컬 잘한대요. 사실 이런 댓글이 없었지만 듣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웃음> 이브라이트 사투리 하는 것 같아 사투리 사투리 하는 것같아요 지금 <웃음> 지금 숙소에 누구 있냐는데 지금 숙소에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이저님들 <웃음> <웃음> 와우 손 크기 한 번만 손 크기 한번 제달 하고 하셨네손 크기 <웃음> 자 현진이가 손 내가 솔직히 손이 작은 거지 너가 큰 건지 모르겠어 아 너가 큰거 같아 근데 음. 보이시나요? 네 이겼으니까 언니라 불러요. 하 <웃음> 아, 와우 댓글 뮤지컬 잘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웃음> 오, 몇 분인가요? 얼마나 맞지요? 아. 두개 있네요 방금 무슨 소외드리지 않았어요? 이 장소 어디에 있는가 <웃음> She's coming 아 근데 아 맞아 아, 근데 내가 아 제가 그동안 브이앱 하면서 조금 느꼈었던 게 있는데 제가 멀티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 말을 하면서 이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잘 돼요 그거? <웃음> 저 <웃음> 저도 방금 앉아서 대답 못못 했어요. 인이진 방에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댓글을 막 이렇게 댓글창을 읽으면서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려워. 요 멀티가 잘 돼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멀티, 네. 멀티 멀티 저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혜진 씨가 저볼때어떤어 같아요? 멀티요? 네. 중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오. 나 네, 이겼어. 언니라 불러 줘. 부탁하는. <웃음> 이런. 1월, 1일에 네. 1일, 1월 1일에 무슨 노래 들었냐고 하시는데 저 1월 1일에 무슨 노래 들었지? 제 요즘 노래 그때 약간 캐롤 들었었던 것 같아요 헉, 캐롤 그래서, 아니, 나도 더 캐롤 음, 진짜요? 응 헉. 진짜? 나는, 나는 아닌데 아, 나는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크리스마스가 별로 지나지 않았었던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막 어, 캐롤들 모아둔 거막 이렇게 막 듣기도 하고 쌤스미스 네, 캐롤 그거 듣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겨울이니까 캐롤 많이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더 캐롤 네, 한 근데, 번씩만 들어주세요. <웃음> 그 좋은 노래죠. 근데 진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캐롤을 많이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스무 살을 맞이한 둘에게 노래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웃음> 생각한 거 없지도. 추천! 저는 피진에게 <웃음> 그 조용필 선생님의 바운스 바운스 네. 그런 노래 추천해 드릴 수있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정말 신나고 뭔가 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음. 들었으면. 후! <웃음> <둘이 마주칠까. 웃음> 나 깜짝 놀랐어 <웃음> 네, 죄송합니다 어, 저는 음, 음. 저는 아유 선배님의 이 지금 헉? 노래 알아요? 네그 노래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정말 좋아요. 특히 후렴구를 들어보면은 어오 잠깐만 음 <웃음> <웃음> 순간적으로 나 지금 아이하로이 지금 음 약간 그니까 그 가사가 지금 지금 이 순간이 되게 눈부시고 아름답다 라는 그런 가사 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순간에 약간 아름다운 맞아 우리 지금 스무살에서 교복 입고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다운 네, 그래서 20대에도 저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름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최근에 그 노래 들었었거든요 연습실에서 그래서 가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현진이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음,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V 이 i v 어땠어요? 하면서 저... <웃음> 어, 이렇게 되게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V 이 중에서 제일 편안한 분위기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맞아요 아무래도 숙소에서 하기도 했었고 이제 또 처음으로 이제 투진으로 이렇게 정, 공식적으로 투진 브이앱도 하고 저희끼리 막 게임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안한 분위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아, <웃음> 그렇죠. 저희, 저희 진짜 있는 그 모습을 네. 그대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전 걱정이 조금 소식이 돼요 <웃음> 아 근데 저 약간 조금 걱정이 되겠네요 <웃음> 살짝, 살짝. 저는 오늘 이렇게 이게 재밌는 젠가 놀이 너랑 처음 해보는 것 같아. 젠가? 응. 아니요 우리 그때 했었어 언제? 언제? 그때 촬영 때 젠가 게임 했어. 네. 네. <웃음> 그래. 어네 오늘 젠가 게임해서 정말 즐겁고 네 이렇게 네. 시아 또 새롭게 이제 드롭 시도 같이 하고 이렇게 뭐 연습생 생을 같이 오래 한 친구로서 이렇게. 같이 또뭐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항상 감사하고 <웃음> 정말 좋고요 이렇게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어요 또 그쵸? 그쵸? 네, 네 정말 좋았고 앞으로도 우리도 사이좋게 친하게 지냅시다 그래요 <웃음> 그리고 저희 2월 15일, 16일 날 뭐가 있죠? <웃음> 콘서트? 예! Yeah.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희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와주세요 네 응. 그리고 이제 새해니까 다들 황금돼지의 해모든 모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다 가져가시고 아 <웃음> 성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할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네 이제 또 날이 너무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네 모든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준지 이런 거막 하고 싶은데. 투진 막 이렇게. 투진 어떻게 할까요? 정해주세요. 투투진 너가 먼저 투이라. 그래. 투진 아자! 아자! 그럼, 다시, 시작! 투! 진! 파이팅! 네. <웃음> 이게 어. 바로 추진의 룡입니다, <웃음> 여러분. 룡, 많이 마세요! 안녕하세요! 윙!